와우! 아, 거꾸로네. 라이트. 외웠던 사람들 모여라. 아, 거의 한 반이 줄었구나. 잠깐만. 좀 이상한데? 중량. 110g에 375. 얘는 140에 530. 아 뭐여. 삼... <웃음> 두 봉지는 먹어야 되겠는데? 음. 겉면이라 면이 엄청 담백하긴 하네. 크기는 비슷 면만 한번 무게를 잡아야 될까 아, 확실히 얘가 좀더 무겁긴 하네데 이런 느좀더바닥바닥하네 건면이 오늘은 불닭 라이트 냠냠냠 칼로리도 매운맛도 줄였지 가격도 줄였으면 더 좋을 텐데 먹는 건 홍사운드 <웃음>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불닭볶음면 라이트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뭐야 라이트? 라이트! 아, 아닌가? 칼로리가 좀 줄었대요 그리고 기존 불닭의 한 40% 정도 맵기라고 하는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이 어? 매, 매운데? 아니 불닭이 이렇게 매웠나? 반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와, 세네 어, 확실히 불닭보단안 매운 것 같은데 좀 매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딱한입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 이거 괄도네 냄비라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너는 얇아졌는데 되게 좀더 이렇게 쫀쫀한 약간 쫄면 살이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의. 잘 어울리는데? 어, 맛있다! 고기를 올려놓고 오, 괜찮은데? 아 근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 오리지널은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니 맛있거든요? 딱 처음 먹었을 때 어? 이거 뭔가 이걸 할 거면 굳이 이걸 먹나 이렇게 싶었는데 쌈 싸먹으니까 맛있어요 고기가 맛있는 건지 얘가 맛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어울립니다 뭐, 뭐 이렇게 곁들여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엄청 그냥 괜찮은데 약간 그 불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뭐지? 이거 애들 장난인가? 약간 식감도 다르고 맵기도 달라져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오리지널 불닭면에 그 소스만 좀덜 매웠으면 아 불닭이 먹고 싶다 할 때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너무 매워서 도저히 시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정도만 만족을 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한번 그냥 불닭 한번 먹어볼까? 아까 비교하느라고 뜯은 거 있으니까 빨리 끓여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홍! 이거 끓이면서 딱 느낀 게 있어 스프를 쫙 뿌리자마자 일단 침이 장난 아니게 막 생기고 어? 매운데? 약간 헛기침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아까 라이트만 끓일 때는 몰랐는데 얘는 딱 끓이면서부터 <웃음> 신어가 오더라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하루에 거지 와 어? 너무 많이 넣나 <웃음> 거의 도, 쌈이 아니라 약간... 핫도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맛있네? <웃음> 맛있네 아니, 아까 먹으면서 아, 불닭볶음을 먹긴 먹었는데 뭔가 좀 만족이 안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정말 있는거 아니야? 고기 덩어리 좀 있네. 다음에는 삼겹살을 같이 넣고 끓여버릴까? 잘 먹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오리지널이 계속 존재하는 한 라이트는 필요 없다! 제 인생에서는 근데 오리지널이 너무 매워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근데 그러면 라이트도 엄청 매울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불닭볶음면은 너무 매운데 불닭볶음면 느낌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다섯 봉지 사지 마시고 한 봉지 사셔가지고 맛본 다음에 괜찮으면 사시는 것도 현명한 소비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